목기거냐면 뭐 썰매부터 깨고하다 아름다운 잠시 크리스마스에서 스노보드를 우 타고 윤료새의 장지. 오케이 해본다. 썰매가 저건데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 스노보드가 어 어디... 아. 저기 썰매가 어디 있었어? 저기 있네. 어디다못 봤는데. 소석기 있는데. 거기 가러 가. 일단. 아 저거 아임? 아님? 설매가? 후한이 뭐해? 올라온다고 아... 바닥을 잡고 있더라 얘가 아, 아 진짜... 떨려서 다시 가는 게 낫겠다 렉 걸린다 얼음성이 어디지? 이거 아니 덕후가 방해해가지고 못 가겠다 얼음성이 어딨지아 렉! 얼음성 네. 어 렉! 네. 아, 수 총, 총, 총, 쏘지 봐봐. 총쏘리 봐봐. 렉, 렉, 렉좀 풀자. <웃음> 뭐, 뭔데, 뭐, 덕구, 당근 죽이고 있나? 아니야 아냐, 아니, 아니, 아니, 그냥. f i 아냐, 왜 점프 냥 눌러지냐. 그냥 렉 걸린다. 서버래, 서버래. 아! 아, 덕구, 덕구, 총 쏘지 봐봐. <웃음> 렉 걸린다고, 솔지 아, 덕구, 나한테만 안 쓰면 된다, 나는. 아, 근데 서버래 걸리지 않음? 솔직히. 삐, <끼리> 삐. 동조루 <농도르>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안돼! 떨어진다! 아니 올라간다 는 아니 나 음, 틀렸어 난 올라간다 어슬메욕이 있다 근데 얼음성은 어디선 봤던? 나 얼음성 못봐가지고 어? 얼음성 내려온 게 있네. 아, 그래? 썰매, 아, 저기 있다. 어, 엘리시오 가고 싶다. 나로 올라간다. 안녕, 주머이 으아! 반지로 오지 마. 가 이젠 시켜야 된다, 이거. 썰매 이거 하나밖에 없음? 아마? 썰매 리듬 좀. 아 이거 있는거 같은데? 이것도 설매 아님? 아닌데 이건 뭐지? 아 스노보드네? 스노보드 타래다 스노보드 타고인가? 어 스노보드 타고 하는거네 설매가 아니라 스노보드, 스노보드. 아. f 발이 다 나? i r 이 f i 이 e f 이 r e fire. Fire. Fire. 어, fire. 야, fire. Fire. Fire. f 로 r e f 나순다 그거 타서, 어, 밑에 보면 얼음으로 뭐 쌓아놓은 데 있다. 오오오 아, 들 아, 어딘지 안 보인다. 얼음 으로 쌓아놓은 데가. 여기,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다. 올라간다. 가봐, 가봐. 나, 내가 거 탔던, 손오버드. 어, 렉, 네. 뭐야. 렉 종생인데. 렉뒤 계속 쌓은 것 같다니까? 여기 눈도 르고 해가지고. 저번에 걸린다. 아, 어, 여기 있네. 맞네? 저, 거기 많다. 어. 이거 빨간색 있는데로 면됨 약간 도착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로 올리면 된다, 여기 위에. 누가 자꾸 폭죽는것 같다, 뒤에다. 뿌다 자꾸. 걸린다저 그냥 빼가지고 이쪽으로 타면됨당근큰더 네. 망가뜨리기. 나, 나 나는 체험를 상관없다. 어차피 난 샤워업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 포화. 개씨. 얼음이 안 보이는데? 눈동이 말고 어디로 가면 돼? 빨리 빨리 빨리. 가 한번 해볼까. 야, 잠깐만 비켜봐봐 너. 방향 말걸일어 비켜... 비켜줄게. 이거 그냥 바로 독특해가 돼가지고. We got them fire, fire, 아, that fire. 야, 마, fire, fire, fire. 때만. We got t 야 거기 쏘지 마. Fire, fire, f i r 어, 가는 거야 어, 근데, 왜 안, 안 되지, 어,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여기. 아, 근데, 아, 야, 저거... 눈덩이 채워야 된다, 저 앞에. 아, 눈덩이 채워야 돼? 응, 음, 아, 저 눈덩이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 갔다. 나, 나도 가고 있거든? 아. <웃음> 아, 야, 눈덩이 뭐냐, 이거? 하기저 응. 투석기 있던 거 있네. 운이 빨리 치워줘. 문턱 이죠 문턱이 치우자. 문 치우던지자. 당근도 라가자아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왜 들고 올라가니? 파이어아아 위가 <웃음> 떨파이어아니거파이어아 아, <웃음> 이... 이거, e 이거 위가 떨파이어 뭐,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이브아 이거, 위가 떨이 야, 야, 이거, 는내가떨굴게이거나좀고이데가 떨리. 파이아 이거, 안올라가떨떨 여기로? 아 이거 이렇게 본다고 꺼져 봐, 꺼져 봐, 꺼져 봐. 어 올라, 어? 고마워 꺼져. 고마워, 올려줬다. 아아! 울려, 나 올려줬다, 올려줬다. 덕구가 려줬다나 올려줬음. 그럼 덕구, 피해주고. 덕구.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아, 도왔어. 이고기가 있다. 쏴버린다. 쏴버린다. 파버린다 <웃음> <떨어졌다>. 아! <웃음> 이상한가짓. We got 有咁我都有人哋嘅你初頭就就就睇下人哋嘅人就就哦잘即系你哦你你咁大把啦哦你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어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웃음> <쏴> <웃음> 이거 먹고 떨어져. <웃음> 이거 먹고 떨어져. 아, <웃음> 세상으로 가. 저아 어, 이제 거기 리스폰 될 거다. 리스폰 됐다. 이곳엔 내가 있다는 걸 의심해라, 슈맨스. 의리한데. 아, 야, 야, 나 맞췄다. <웃음> 야, 야. 아, 이... 야, 이거 하지마, 뭐 하지마. 야 누구 나이 상태로 밀어줄 수 있냐 야. 뭐뭐그 아? 어, 보드? <웃음> 그거그그 말고 나나 나 위치 좀 맞출게 그그그그그 t 그그그그그그그그그중간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저, 그저그그그그거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으로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가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부분 있다,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어, 잠깐만. 그냥 자동으로 간다, 그쪽으로. 이거 장착은 어떡해? 그냥, 그냥 발되면 발, 발 대면 됨. 자동으로 아... 붙여줌 그러면. 아, 나뛰었어 잠깐만. 어? 근데 왜안 가지지? 어, 진짜 약간 가, 가다가 멈추지 않음? 응. 맨 끝에서 멈춘다. 덕분는 그거, 어, 탔네. 위 e got t h fire! 이거 가격대로봐야될것 같은데, 그러면? 덕구 싸우고, 이거. 불간에 <웃음> 멈추네, 진짜. 저건 싸버려 졌고 나도 간다 반갑다 <웃음> 아, 이렇게... 아.. 야.. 야.. 야.. 야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이거 총차장 갑.. 아우.. 그쪽으로 야 이거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하냐 아 잠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야 저꾸 이거 떨고 <웃음> 가져가자 야 이거 해지하는 거어떡 그냥 어. 죽으면.. 아 죽어야 돼죽다 <웃음> 아, <죽은 거야. 웃음> 아, <죽는 거야. 웃음> 내 곳다. <웃음> 안 돼. 못올라간다돌아간다너못 <웃음> 지나간다. 철컥. 철컥 떨어는거 싫어하냐? 난못 지나간다. 추적 나려. 아. 애추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반대 쪽으로. 와이씨 저기 안 맞네. 안 맞는다. 위에서 하면 잘 된다. 어, 위에서 쏘라고? 위에서. <웃음> 저기 당근 올라가는 거 있지. 나, 밑, 밑에서 쏘고 난 위에서 쏘게. 나로올갈가 아, <웃음> <빨리. 웃음> 있어. 당근 어있어 아, 저기 나, 나 추적기. 아, 추적기 날려줘. 추적기 날려줘. 날려줘. 날려줘. 날려줘. 나이스, 가끔했다딱수 i r e Fire! f 어. r e n i r e Fire! f r e i r e f i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안 되겠다 들어어수도기에장전했내 보냈다. 내 보냈다. 저기 매달려 있다.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i r e 파이어. 파이어. 야지어야지 어디지? 숨어있다, 시 뭐야, 숨어디어 어디가? 나네 안 보인다. 아, 저기. 아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어파아아아아아아아어드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파 <웃음> <더꼬 올라온다. 웃음> 좀안 내올 텐데 덕구 니가 저 녀석을 맡아 난슬 키를 타고 내려가겠다 내가 망하게 올게 여기서 야야 <웃음> 나, 나, 나, 덕구 나좀잘 타지 않냐 근데 야좀 다리가 꼬였다 으아 <웃음> 뭐해, 뭐해. 얘다얘 여기서 좀 내려가자. 와, 파이어! 으 어디 갔어, <웃음> 어디 갔어? <갔는지 웃음> 어디 갔어? 저건 하나도 어 으아! 으아! 으아! 어아 위에서 왜 총격전이 일어난 거지? 으아! 까지 으아! 어 난못 지나가다. 이거는 나의 추호용 얘기다. 살려. 이거 있다. 여기. 아, 아 나이스. 어. 아니야. <웃음> <이제는 아니야. 웃음> 어, 됐다. 다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뭐 새로운 거다잠만들어 봐. 어. 어 보나 봐. 뭐, 이게 이게 내가 뭔가뭔 거? 뭔가? 폴리 어. 어. 쟤겠냐 뭐라이이게 지금 깨져?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i r e 야아~~ 위아뭐맞 어디 냐 당근 저기 있다 덕구 나이 도움 필요하지 않은가 <목소리> <목소리> fire, fire. <목소리> 아 파이어 파이어 개파 파이어 떨어졌다 오. 안들다 이렇게 되상 오! 뭐든, 뭐든. 옆치 옆치 옆에서. 야야야야, 옆에 이다 파이어. 엽파이 파이어. 파이어. 안 파이어. 파이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아 똑같이 맞췄는데. 제가 왼쪽이 제가 하네 뒤쪽이 너무 유리하다. 안 된다.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맞는다. 아 근데 난 제대로 깨고 싶다. 도전까지. 난 제대로 깨겠다. 음. 스키스키타고 타다. 아 미끄러질 뻔했다. 씩씩하면 스노우보는 거 어쨌든. 타자 이거 빨리. 그래? 그래. 아나 이거. 나, 나 이거 밟있다바고 타야 돼. 그래. 됐다. 갔다. 중... 아 근데 이거 가다가 멈춰, 멈춰가지고 이게 계속. 얘도 안 타면. 이러고 알렸나맨 처음부터? 그, 뭐, 이쪽, 이쪽, 이쪽. 아. 점프해야 되나? 아, 모자, 모자 뭐야, 이거 모자. 모자. 이 녀석. 이 녀석. <웃음> 이녀석, 모자 뭐야 저거 모자 모자에 걸렸어 으아 <웃음> 그, 그거 안됨 그거 안, 해봤는데 <웃음> 해봤는데 안됨 덕구 어딨어? 덕구 하라졌다아 저기있다 치킨 먹고 투적기. 싶지 않니 추적기 오 어, 덕구 어디가? 덕구 치킨이 먹고 싶지 않니 저기 치킨이 <웃음> 하나 걸어다것 같은데 어싸다 버리러 간다 치킨이다 오늘은 아잘 보신 건데요 여러분 다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당근 스킬이 그렇게 약간 뭐, 뭐라고해지 뭐라 혐악하고 파이오, 흉악한 파이오, 그런..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고 여기 없나? 없다 파이어 <웃음> 없다 나 뭔데 잘흘 경기를 놓치지마 언제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 잠깐만 밑으로 가서봐라 <웃음> 안돼 가기 싫어 밑으로 가서봐라 밑으로 가서봐라 <웃음> 밑으로 가서봐라 밑으로 <웃음> 가서봐라 파이어! 有现在通过的是还어有어是어我老어아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 쏴! 쏴! 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老我 t 我老 t fire! 老야 <웃음> 제대로 맞老我老我老我老我 <웃음> 아총 덕구가 최... <웃음> 대신을 못하는 거야. 미친. 오우 우리 이겼다. 팔았다팔았다팔았다 덕구 팔았다, 팔았다, 팔았다. 난 제대로 할 거니까 난 쏘지 말이야. 팔았다 어디서? 이거 어려운데 덕구 수직 그렇다고? 덕구 니도 다 볼래? 어 이번엔 제대로된 시도를 해봐야겠다. 어그 아, 그게 되게 어렵다 덕구인. 안전거래. 야, 맨 쪽, 끝에서 아, 총사로 총살... 밀어줄 수 있나? 고 음, 나도 이거 타고 있어서 못 밀어주는데. <웃음> 어, 야잘 밀었다. <웃음> 아 근데 어. 중간에 그거 돼가지고 점프아안 아... 돼. 총사 사안 되나? 넌 박자 나더거아아니면 덕구 니가 내가 딱 잡으면 뒤에서 파이어 한 번만 해주면 된다. 맞음아 이거 맨 끝에 와가지고 총사서밀어주면될 거. 아 이거 계속 끝 부분에서 멈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중간에 속도 감속되면 그래야 된다. 감속의 요인을 제거하고 당근도 제거하자. 야 민성이 혹시 올라왔나? 아니 아직은. 치킨 소녀가 보이는가? 파이어! 아직은 안 보인다. 어! 깜짝이야. 나다 나다. 아유 그래서 상상은 그 분열을 그렇게 딱 유도하는 거지. 대부분 열 아닌가? 야나 뒤로, 뒤로 떨어진다 야 뭐야 중간에 어디가? <놀람> 아갈수 있었는데 아야 당근 저, 어디 줄여, 있어? 잃어버 잃어봐 잃어버 봐. 어버 잃어버 잃어버 잃봐버 잇어버 잇어버 잇어버 잇 봐. 버잇어줄게어버 잇어버 잇어버 잇어버 잇어 주는 거 필요 없다 내가 있다. 얘가 잇어 점프. 어버 잇어버 잇어버 아, 근데 이거 자세 잡겠더네 이거, 스키 네, 반대로 스키 자세 어떻게 잡아야 돼? 무빙무빙무빙 덮고 올라간다. 아, 덮, 덮. 어, 어, 덮게 깬다 깬다, 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숨어. 아, 아, 아, 아 <웃음> 거졌다 야 저놈 저놈 잡아 무조건 도 고마워 도쿠 한 번만 더 쏴줘 여,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아이고 야 근데 뒤에 쏴주니까 올라가게 편하다 됐다 올라갔다 도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도고 굳이 안 올라가기 싫으면 안올라가도 된다 당근 쏘고 덕구. 조금 쏴도 된다 나는 바닥을 쏘면서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웃음> 그 바닥이 아니라 당근인 것 같아. 어? <웃음> <웃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어? 어? 야, 여기도. 아, 걸렸어, 씨. 근데 점프로 올라갈 수 있나, 여기서. 어, 그렇네. 아! 으, 으, 으, 으, 으. 와아 으아, 으 올라가는 게더 빨라. 어디, 어디? 아, 점, 점프로, 어, 점프로, 위트, 이거. 중간에 총을, 그래, 총으로 밀어줄게. 다시, 다시 잡아봐. 아, 엘리시움 하고 싶다. 뒤에서, 뒤에서 딱.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어. 이렇게? 어. 아, 파이! 두. 네? 대전안된것 같은데? 아니, 대절 됐는데. 어, 아, 막, 봉이 많았다. 아, 어렵다, 저거로. 간다. 그래도 간다. 계속, 계속, 해줄까? 뒤에서. 씨, 바 투석기, 이거 왜안 잠기냐? 투석 고장났음. <웃음> <웃음> 어, 내포초기해야 하는 하나, 거 아니야? 저 하다가. <웃음> 아, <웃음> 내가 아까 됐거든? 총알를믿어줄게 밀어, 미달. 심지어 이거 지금 기차도 고장났단 말이야. 아, 그래, 아 <웃음> 될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 테이는 너였다. 아. 야, 왜해 <웃음> 왜, 왜 여기서 Hey는 멈춰? 너였다. 있지, 알겠다. 테이는 너. 뭐. 스페인은 나라고 하니까. 와, 와, 와, 와, <웃음> 와, 와, <웃음> 떨고, <떨궈, 웃음> 너희 떨고, 닭을 떨고라. 파이. 어파이대 파이. 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돼 덕구 어디갔어? 때서 덕구 어여다 너무 쏴라! 아 잠깐만 나 한수 면 안돼 잠만 지나갑시다 덕주 방출로 봐봐 방출해 와이 뭐야? 덕주 어. <웃음> 스노우봇 고장났다 아 스노우봇 고장난다 가다가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떤거지 t of the way. I'm g 야 i n g to get out of the way. I'm going 이 o get out of the way. I'm going to g e <웃음> <웃음> 오, 조용히 줬다. 거짓말까지 조용히 줬다. 아, 야, 내가 맞춰야겠다. 아잉. 난, 리데 KT, KT 보러 타고 있다. 어, 충원연했여 <웃음> 이거 타고 있음. <웃음> 아. 나 일단 떨궜다. 아, 탔는데, 저거. 아, 근데, 저동가지 안 깨지더라. 안, 안 깨져서 그런 가 저게 게 금 죽어라. 어어 어, 그래가지고. 그럼 살짝이 귀엽다. <웃음> 아 근데 도또맨 마지막에 멈 쳐가지고 저게 너무 어렵다. 어덕후 도전. 어어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자세를 잡아서 내려가지? 야 이거 눈, 눈차라 모자 모자 또못 해도 모자 모자가 롱박실다. 아 성공 실전이었는데. 아 이거 저거 제대로 떼게안 하면 안 깨지. 내가 가봤거든 제대로 떼게안 하면 안 깨진다. 아두석기 누가 고장 냈냐. 많이 쳤나. 나 쫄대. 쳐, 쳐, 쳐. 충한 대령. 나 덕구 나 뒤에 싸줘. 와. 싸줘. 아 잠깐 싸면 떨어지는데. <웃음> 아니다 그냥 그, 쏘면 안돼 쏘면 경제걸려가지고 안돼 아, 쏘면 안된다, 야 쏘면 수탐걸려가지고 가다가 좀점 좀 내려가고 그냥, 그냥 거기까지 그냥 아예, 아예 중간에 가볼까? 아예 중간으로 맨 처음부터? 아야, 잠깐만 도쿠가 쏴가지고 뒤집어졌다, 딱 잘갔는데 아, 쏘지, 야, 쏘지 아빠, 마, 쏘지 마, 쏘지 마. 마. 아, 진짜 쏘지 마, 렉걸 랩걸리, 살짝 렉 걸린다. 바로 솔직히 말해서. 쏘면 주방이다, 넌. 아, 아예 그래. 중간, 날, 아예 중간에 가볼게. 그냥 트리만 피해가지고. 야,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 안 된다, 야. 아이고. 아, 아 가다 이게. 됐다. 음. 점프를 계속 계 뛰어야 돼. 나이 점프팀만 감속할 텐데. 야. 오, 오, 오, 오. 야, 한명또뭐프린 들어갔다. 어. 배운인데, 왜? 응? 뭐가, 뭐가? 위같은 fire. Fire. Fire. Fire. 어, fire. 어.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어, 나, 나, 나, fire! Fire! f i r 와, 왔는데. 왔는데, 어 왔다. 아, 잠시만요. 방금 아, 그 뭐... 뭐임? W, w 눌러야 되는데. 뭐야? 워어? 뭐? <웃음> <못, 웃음> 넌못 지나간다. 아 나벽잡을려 했는데, 위를 잡았다 야, 나왜 여기 있음?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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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중맞고 <웃음> 야 아리나 여기서 이리와봐 일로 와봐 여기 아. 떨어진 데 가자 떨어진 데서 와봐 아 양심, 요양심, 진짜 요양심 없다 무빙 무빙 무빙 니가 그렇게 하다고 난 이런 수밖에 없지 어? 잘 가라 가라 우와아아 <웃음> 내가 그렇게 한다야지 됐다 됐다 됐다 이거안 맞고 이거 그래. 어, 안 되는데 아 중간에 자꾸 왜 감속이 되지? 존나어 <웃음> 깨지는 거 맞나 이거? 으어, 풀어서, 아! 아 <웃음> 진동단에서 승부를 또 줬다. 너희 녀석, 겸, 못해. <웃음> 너희 녀석 <박> 겁나 못하는구나. <웃음> 아, 덜게 못하는 그림 중. 이걸 가고 싶어. 안 되겠다. 킵시다 자, 이리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이리로 가자. 이리 여기서, 여기서. 여기 진짜 막 아, 방해하고 싶어 여기 딱맞꼬라맞거든 맞고. 야, 못맞추다못맞추나 어, 맞았다. 내 에임이 와라. 좀 쓰레기라서 맞출 수가 없다. 으아! 멘탈이 떠. 십 원쟁이야. 아왜왜 자꾸 멈추지 이게? 열 기다려 볼수 있게 말아. 넣어줘야 된다. 여기. 깔렸었다. 아야 아, 이거 맵 하면 초기하면 안 되나? 투석기도 고장났고 열차도 전복됐다. <웃음> 아, 열차 미안 내가 전복시켰다. 막대 사탕을 끼워가지고 한번 쳤는데 바로 뒤집어졌다. 아 미친. 아열차다가 그냥 송으로 쏘면 될걸? 총으로 쏘면 열차 밀리더라 밀리긴 하는데저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건 안될걸? <웃음> 아 뭐야 이렇게 됐네 <웃음> 이거는 그거 해야지. 그거 완전히 뒤집어져서 못쓰. 올라간다. 재도전 재도전. 덕구 레녹석 어디 있느냐. 어 여깄네. 야여기있다 덕구 이없 찾았다. 아니 단근와 그냥 총기 저기 가네 야 뒤라대고 총쏘니까 가속도 묻는다 이거 어 맞음 맞음 <웃음> 아 근데 그거 총 쏘면 약간 방향으로 이안돼 그래 지금 뭐야 덕고 어디 갔어 덕구 사라졌다 안 되는데 이거야 이거 어찌 깨냐 근데 깨지는 거 맞나 이거 바꿔 어디가? 와나 스키 정보 몇개몇번 하는 거야 엘리시오 맞았니까 축키자한 품만 한 300번 <웃음> 제컴다돌아가 엘리시오 트램플린 완료다 완료 떴다 바꿔 어 어디있음? 왜난 네가 안 보이냐? 막대 사탕이 없다. 막대 사탕 그 내가 벌어 벌줄게 기다려봐. 막대 사탕 거기 리젠 식켜내낸 거임. 어 여기 기게 리젠이 하나도 안되 있다. 기다리 기다리 막대 사탕 벌어줄게 막대 사탕 떨어주면날 쫓을 다 음, 근데 리젠 안됐다 아이.. 나んう상안떨うん、う 그때 걸렸다 미친 오. 아니 ん차 때문에 가んう 힘들다 저쪽으로 う차うん、うん、うん、う 여기 열쇠 열쇠져가지고 이쪽 밟툰 바위네이 쪽에 어 덫고 막대사탕 하나 떨어졌거든? 안 갔냐 거기? 없는데 어 떴다 근데 그 음, 새로운 막대사탕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와 이거 어떻게 깨지? 깨지는 <웃음> 거 맞나 이거? 유튜브 영상 볼래? <웃음> 유튜브 보면 모는게다 있다고. 니, 그거 하고 나 있어라. 나, 나, 이거 계속 해볼게. 어어다어다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도어어어어어안어어어어어어어가어가어가더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중간까지 내려가도 독하. 와우. 여기 막개스타면 끝나. 여기서 이렇게 나는데. We got the fire. We got the fire.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독쿠라 싸바 싸바 싸바 살아있다 여기. 덕고 와봐. 음, 음, 아까 까또. 나 사와던 대로. 나, 나, 나, 나, 나 살아있음. 어휴? 어휴, <웃음> 진짜. 아예 살아있음. 카톡! 계속 살아있을 수있다 여기. 이동해볼까, 다른 쪽으로. 카톡! 땅속으로 저간다.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어? 덕고 안녕. 나 아직도 이거 못 깼다 자기 힘을 다 덕구 어딨어? 안 보여 내덕을안 보인다 나와 안 보인다 니가 응? 하지만 이 불빛은 보이겠지 아또 구도탄 구도 신호탄 아, 신호탄 역시 답은 신호탄이다 덕고나 죽었어 어... 아... 왕 <목소리> 아... 너네 죽이니 아... 예스 도망간다! 풍풍 으아앙! 서로 들게못 맞춘다 이제 <웃음> 막달사탕 뭐야? 기박하네 막달사탕 한번 줄어지면 계속 맞출 수 있지 아, 근데, 열차 굴려 먹고 싶은데. 열차가 고장나서 없어. 아, 열차, 열차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열차 한번 꺼내러 가볼까? 같이 꺼내 가. 갈래? 어,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저러 가서도. 가는 게 저기 저, 땅이 10, 방에 좀 하고. <웃음> 이거 빼지는 <깨시는> 거 미안해. 총이 <웃음> <주촌에> 한, 그, 땅으로 봐아 35도. <웃음> 왜 이렇게 디테일한데? 악. 아. 왼쪽으로 말지요 이쪽으로? 됐다 이거 한지. 됐다. 어... 어... 아 여기 선물 상자가 있네. 선물 상자가 많더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선로 위에 있다. 열차가 이거 완전히 벗어나서 이건 재시작해야겠는데. 충원 화이팅. 충원을깰 때까지 우리 이거 다시 게임 못한다. 그러면 이거 두 명이서 한번 잡아서 내려봐야겠다. 어, 아 가는 중 가는 중. 기다려기겠다아 자꾸 하는데 길에 막힌다. 자꾸 어딨어? 나왔어. 음, 여기 있다. 야그 위에서 저거 싸보자 그 위에서? 야 이거는 어디? 깨지 말아야겠다. 나중에 깨야겠다. 혼자 나중에 깨야겠다. 각도 나중? 응, 맞추고 위가 파 어. 아잇! 어. 아.